지금 전국에 맞은 상태에서 레이저가 하나가 더 수신이 되면 기계는 혼신이 일어납니다 혼신이 일어났는데 지금 혼신이 라는 상태에서 단추를 조작을 하면 이렇게 깜빡깜빡거리는 증상이 나타나고 레이저 수신을 못하고요 이때 한 레이저 하나가 다시 없어지면 정상적으로 다시 작동을 합니다